마술 플러리시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아, 소개해드릴 카드는요 바로 다이애그널 스트라이프 덱입니다 박스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요 이렇게 사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그 다이어그널 스트라이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옆쪽에도 보시면 다이어그널 스트라이프 위쪽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라고 쓰여져 있고요9 어, 9 9덱 중에 한덱이다 라고 쓰여져 있고 애션님과 시랩이 디자인 했고 한승첸에서 생산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드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카드를 열어서 꺼내면 이런 어, 명함 같은 그런 조커 두장을 줍니다. 패닝을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앞면을 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딱한 문양에만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습니다. 뭐 다른 문양도 마찬가지고요. 어, 왕조 카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카드로는 이제 그 원웨이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마술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에이스를 보자면 에이스 스피드 모양이 특이하죠? 스피드 안에 모든 색을 반전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하얀색이 내려오다 말고 스피드 안에서는 검정색이었다가 빠져나갈 땐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질인데 애셔님이 저번에 만들었던 이 클래식 오리진은요 저는 이거 처음에 만지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부드럽고 재질 자체가 이제 약간 미끄러지는데 기분 나쁘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 녹대처럼 그런 식으로 미끄러진다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손에 맞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클래식 오리진 덱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 다스 덱에서는 클래식 오리진 때보다 재질 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처음 써도 뭐 적응이 빠르게 잘될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카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드워크나 녹댁 같은 미끌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카드가 또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다스덱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